A는 네. 6 곱하기 a 고큰 아, B는 네. 6 곱하기 B니까 식이 이렇게 되는데 아, 그러면 네. 200, 2376에서 네. 이두 수를 아니까 36으로 나눠주면 네. A 곱하기 b 예요 네. 그래서 A 곱하기 B는 66인데 아, 네. 일단, 순서장을 구하면, 네. 1하고 66, 2하고 33, 네. 그 다음에, 3하고 22, 네. 그 다음에, 6하고 1 0 이렇게 네개가 있어요. 아, 네. 근데, A하고 B는 소수여야 되는데, 지금 이 수대도 다 소수여서, 네. 해당 안 되는 수는 없고, 어떤 수의 약수가, 네. 일이 아니면 자기 자신밖에 없는 음. 수들을 말해요. 아, 아 그럼 여기 소수는 잘못 나온 거죠, 여기가? 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음. a, b를 구하면. 네. 안녕하세요, 건강한 영수 구독자 여러분.